안녕하세요 4년만에 영상 올립니다 드래그가 막혔다는 댓글 보고 방법 찾았는데 이게 좀 귀찮아요 다른 방법 찾아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올리겠습니다 자 인스타 로그인하면 이 페이지가 나오죠 프로필에 들어가야 돼요 프로필 왼쪽 하단 보면 프로필 있는데 눌러서 여기 팔로워, 팔로우가 있습니다. 팔로워를 먼저 눌러보고 자, 이게 그 전에는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 막혔죠? 드래그가 안되므로 이거를 이제 저장해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저장해버리면 여기 보이시는 이 로딩 불러오는게 안 불러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내려서 로딩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불러옵니다. 자, 저는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우클릭을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게 팔로워였죠? 팔로워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아, 저장이 완료됐네요. 그러면 이제 팔로우도 저장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내려가지고 불러와줘야 됩니다. 안 나올 때까지. 자 끝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이건 팔로윈 팔로... 저장 자,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갑니다. 다운받은 게 있죠? 팔로잉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 하나 켜둘게요. 팔로잉을 여는데 오른쪽 우클릭하고 연결 프로그램 보면 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앱 선택해서 워드를 찾아서 열어줍니다 이 메모장으로 열면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하기 힘듭니다 그럼 이제 워드로 한번만 열기할게요 한번만 워드 안 깔려 있으면 안됩니다 아 그럼 여기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데 팔로잉 여기 왼쪽에 누르면 팔로잉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다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 Shift, Ctrl, End 누르면 제일 밑에까지 갑니다. 이거 안 해도 그냥 쭉 끌고 와야 되고요. 뭐, Ctrl, Shift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야 되고 근데 End 하면 제일 밑으로 가집니다. 이걸 복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엑셀로 가서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많이 있는데 유니코드 텍스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 제외한 유니코드 텍스트만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팔로잉을 했으니까 이제 팔로우도 해야겠죠.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와서 팔로워. 똑같은 방법으로 워드로 열어줍니다. 그럼 여기 팔로워 눌러가지고 팔로워 여기. 다 복사해줍니다. 우클릭 해가지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유니코드 텍스트 하겠습니다. 자, 두개 복사됐으면 마찬가지로 그 전과 같이 같이 선택해주고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중복값 눌러줍니다.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색깔이 있는 거는 마팔이 돼 있는 겁니다. 팔로잉에 색깔이 없으면 저는 팔로우를 했지만 상대방이 저를 팔로우하지 않은 겁니다. 팔로워에 색깔이 없으면 저는 팔로우를 안 했는데 상대방만 팔로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올리고 불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올려야 되나 고민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올립니다.